시면은 저희가 네, 저희가 팔로 팔로업하니까. 네. 그치.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왕성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아 이거 하고 있고 이쪽으로 가겠구나 이런 거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좀 있는데 팀 A 분들도 비록 이렇게 일대일로 만나서 더 원활하게 소통하지만 좀 히스토리 남겨주시면은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에 아마 팀 A는 학교에서 네, 실제로 네. 많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 하는 편이라, 오히려 실력이 좀덜 활발한 거 같아요. 그, 그래. 맞아요. 공간과정이나 이런 거 있게 그냥 캡처해서, 그냥 막, 뭐, 다른 거나 꾸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번씩 올려보세요. 과정이 없어 왜냐면, 전... 만나서 미팅 해도 약간 간략하게 그 미팅 내용 같은 거 정리해서 그냥 회의록 같이 남길 겸 해서도. 그러면. 뭐팀 B, 팀 C 친구분들도 다 같이 공유하고 하는 거니까 그지 시간 짧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비슷한 작업할 때 어떻게 하는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길게 렉처할 건데 다들 준비되셨나요? 에너지가 다 <웃음> 주시는 게 진짜 감사하죠. 저희는 이제 한국말로 그래 다해 드리면 좀 질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이렇게 풍부해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어요.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지금까지 하시는데? 아 조사할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감이 잘오진 않아서 물론 스토리에 따라 위치 선정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정확히 음. 어떤 위치를 가야 되냐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음. 오늘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 NNA 툴로 그, 이제 저것 어, 한번 테스트를 해 보셨죠. 네, 그 그렇죠. 어떤 네. 의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전 선생님이 그냥 찍어 주시되 스카스 정확히 딱딱딱딱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제 생각에는 그 옵션다 하면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네네 그거고 네. 이제 그렇게 되긴 할 텐데 우선 그거를 NNA로 이렇게 해보셨죠? 이렇게 안을? 아, 네. 네, 그 어제 같이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딱쭉 이렇게 어... 뽑아보기로 했는데 엄청 시스템하게 어... 하셨어요 <웃음> <웃음> 되게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엄청나또 아무래도 사이트를 방문 안 하다 보니까 어, 여기가 음. 왜 이렇게 또 빨갛지? 여기는 왜 이렇게 노랗이나 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 좀그 공간의 프로그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디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는 중심 메인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음.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 그런 게 그런 이렇게 어? 이거 했는데 내가 익스펙트 못한 상황에 이렇게 생겼네? 결과가 나왔네? 이런 거 발견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건축 프로젝트를 하던 도시 프로젝트를 할때 사이트 어널러시지 기본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 컴퓨팅으로 환경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 이게 네트워크를 고려를 하고 네트워크와 건축 환경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어 이런 언익스펙트한 곳이 있네. 내가 거기 한번 방문해 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렇게 솔트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많이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오히려 다 같이 얘기하면서 어이 동네 특성이 뭐지? 뭐 이런 것도 함께 얘기해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넥서 끝나고 시간이 되고 다들 조금 에너지가 되면 한 10분씩이라도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얘기하나는 좋을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팀에서는 그, 예, NNA 툴박스 돌릴 때 이제 그 집이랑 소매 리테일샵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다 컴퓨터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건 어떻게 뭐 분산 처리라든지 뭐 그런 걸로 어떻게 구동할 수 있는 음.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리진이 일단 많이 들어가면 네. 당연히 이제 뭐 100개 들어가는 것보다 1000개 1000개 들어가는 것보다 10000개 20000개 들어가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는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리진을 조금 이렇게 의미 있게 하는 게 아, 좋지 않을까 제가 감수하는 오리진을 잡는 게 중요한 네. 거죠 최소한이라기보다도 제 생각엔 한천개이하면 돼도 음. 오리지나 500개? 100개? 10개? 이 정도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서 되게 큰사이즈하게숙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컴퓨테이션 익스텐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당연히 네트워크도 사실 우리가 지금 거기만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네트워크를 계산할 때다 비지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산을 딱 시작하면 거기 뉴욕까지 가거든요 다 연결돼 있다고 칭니다 어떻게 옵티마이즈하냐가 문제인데 결국 우리가 연구를 할때 이제 멜로 다운해서 들어가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파이썬이나 이런 것도 통해가지고 포인트 같은 거 나눠서 하고 나는그 계산된 결과값을 <웃음> 저장시키고 또뭐 이런 것도 이 가능하니까 같이 또 아직 배타다 보니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 improve the security and improve the security and improve the security and i 있 p r 어요그 땅을 쪼개서 한 4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을 돌려가지고 음. 결과로 해도 되긴 되니까 우선은 이제 어떤 거를 원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진짜 네. 옵티마이즈 이, 이남주 선생님이 코딩이나 이런 거 도와주셔서 옵티마이즈해서 가는 방향이라 아 이게 진짜 봤더니 모든 포인트 무조건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사이트를 그냥 좀 쪼개서 한번 트라이해보는 거랑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안을 놓고 저희도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면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이거 인프로브 하는데, 인프로브하는. 그럼 일단 지금 한두분더 오시면 저희 유닛에 있는 한국 학생들은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저희 유닛 학생들 우선 다 기다리고 네.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은서 은서 씨. 다들 이 시간에 뭐 편하게 그냥 우리 수다 떨어도 되고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고 네. 힘들거나 뭐뭐 아까 뭐, 그러니까 리뷰해 주세요 어떤지 네막아막뭐 모르겠어요 막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편하게 편하게 네. 네 아니면은 내일 저녁에 뭐 먹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웃음> 편하게 너무 부럽습니다 한국 한국은 너무 <웃음> 오래돼가지고 진짜 저희 유닛만 유일하게 이 베네핏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인 베이 하는 거. 한국 한국 가고 싶네요. 어, <웃음>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거기는 어때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 저는 여기 이제 학교 있는 동네에 있으니까 사실 네. 뭐 조용해요. 사람들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저희 동네 안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 다뭐 마스크 쓰고 다니고, 고용하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또 미국은 이제 지역마다 너무 이게 환경이 다르니까, 이또 다른 도시나 다른 지역은 어떤지 생각합니다. 하진님만 오면 되는 것, <웃음> 저 지금 그 뭐거든요? Yeah. <laughs> 두분은 두, 아직 두분다 들어서야 되는데 김피 혹시 김진동 씨 연락 되시는 분 계세요? 흘레드 한번 남겨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파이썬은 다들 이렇게 하시고 계시나요? 좀실시한 쪽에서 네. 예제는 한 번씩 따라해 봤습니다. 네. 이제 한 10분의 1한것 같은데 아홉 번더 따봤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제가 파이썬에도 동일하게 만들어놓은 예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 번도 해보시고 다음에 또받으시니까 어쨌든 그. 워크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 하나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코딩 하나를 뭐 마스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아, 시작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 하는 게 일단 또 목표기도 하고. 여러분들 인생이 편해질 거예요. 건축하시는 분들. 이게, <웃음> 뭐야, 그, 그쵸. 괴롭히잖아요, 계속. 그 교수님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괴롭히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만든는게 좋다. 고등학교 정상상 일꾼을 만든다고 생각을하고나 계신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면그 문제를 푸는 코딩보다 그러니까 문제를 리 푸는 거보다 문제를 푸는 거보다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애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퍼미션이라든지 클라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그 네, 저희가 이제 이그 워크샵 제의를 받고 저희가 우정현 선생님이랑 같이 투을 개발하는데 거의 한 3주 정도 썼거든요, 시간이 물론 이제 3주 동안 거의 제가 쇼타임을 했어요. 쇼타임을 했는데, 가능한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를 계속 만들어 놓고 거든요프로젝터가 들어오거나, 어떤 아이디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제 뒤에 보면은 묶고, 그, 그러니까 어셈블 리있 어셈블 하는 거죠. 조, 모이고 쪼개고, 모이고 쪼개고 해서 새로운 솔루션들을 계속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 어차피 뭐, 그나마 는그 밥이니까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약간 이거 프로젝트 할때 NNA 툴로 이제 지금은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진 걸로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워크샵 개별 프로젝트 들어가면 코딩도 조금 자기가 배운 거를 조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뭐 데이터를 넣을 때 리스트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더라도 그냥 한번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해서 뭐안 되는 거 있으면은 이남주 선생님한테 또 이제 물어봐서 또 해보고 이게 그렇게 하면 또 금방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파이든이랑 같이 연습하는. 좀 그런 시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면 되게 다양한 그 코딩 코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다음 프로젝트 생길 때또 가져다 쓰고 또 변형시키고 변, 버전이 많이 나온 다음에 또 어느 순간에 이제 분기를 만들어가지고 얘는 얘들로 키워나가고 쟤는 제대로 키워나가고 이렇게 하고 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프로, 그 포스트 프로덕션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투 트랙이죠. 우리가 뭐 논문을 쓰거나, 뭐, 페이퍼를 쓰거나, 뭐, 저널에 낼 만한 뭔가를 아티클에 만들 때그 작업도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코딩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좀 이렇게 의미있게 활용을 해라. 저와 우정의 선생님을. 그래서, 문제 같은 것들도 있으면은, 뭐 그래서프로 푸는 것도 좋지만, 파이썬으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하면은 좀 더, 이렇게, 개념이 많이 잡힐 거예요.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거에요. 여러분들 다 글랍소퍼는 그 쓸줄 아시죠? 몰라도 괜찮아요. 공부하면 됩니다. <웃음> 이번에 많은 한번 써보시고 네. 꼭 툴에 집착하기보다 결국에는 그 way of thinking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똑같은 문제가 갖고 와도, 누구는 이거를 굉장히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교수님 같은 경우들도 보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생각하는 방법론이 있다는 거죠. 그 틀에 맞춰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건데, 코딩을 하게 되면, 이게 단순하게, 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도 코딩을 짤수 있거든요. 오늘 내가 뭐, 왜 이거, 이거, 이 행동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률을 분석해 본다던가, 패턴을 인식해 본다던가, 그러면은 뭐, 4차 산업혁명, 데이터, 혹은 뭐야, 그, 유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 것들이 나와도 사실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니까 다른 건축 도시 하는 친구들보다는 그래서 그 그런 것들 조금 전략적으로 가자 우리 그 진동 친구는 괜찮아요 어제가 엄청 열심하던데 히 어제 진짜. 너무 열심히 한거 아니에요 오늘 몸이? 뭐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오늘, 저도 오늘 9시 미팅 있었는데 9시 반에 일어났어요 미팅, 참 못했어 회사 미팅어 어떻게 <웃음> 아유 자르기 하겠어요 뭐. <웃음> 그런 거죠 뭐 그냥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럼 이제 다 오신 거 같으니까 시작할까요 네아 어, 제가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음, 우선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지금 좀 컨디션 좀안좋아서 기침을 하더라도 좀 양해를 좀 구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한국